우와.. 저요. 진짜 짱요있오오요 저요. 저요. 저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요요 저요. 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요 저요. 저요. 요 와 진짜 멋있다! 나도 저 형처럼 킥보드를 멋지게 탈거야 후후! 나도 이제 그 형처럼 맛있게 달려볼거라고 나도 멋있는 묘기! 간다! 빠르다 빨라! 어 차가 앞에! 오, 위험해! 음? 꼬마야 일어났니? 어, 어, 어내다리 어이, 럴수가 의사선생님, 저 이제 평생 걷지 못하게 되나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어, 가 부러지긴 했지만, 살짝 금이 간 거란다. 금방 날 테니, 걱정 마렴. 아니, 리아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엄마 어, 응? 잡자본 대시군요. 아드님이 뼈가 살짝 금이간것 같네요 이번까지는 할 필요 없고 집에서 안정만 지해주시면 뼈가 금방 보을 겁니다 네 의사선생님 감사합니다 너 이제부터 킥보드 no. 금지야 갑자기 왜 킥보드에 빠져가지고 응. 나도 그영철엄 멋지게 킥보드 타고 싶었는데 그거는 킥보드를잘 타서 멋진 게 아니라 그 오빠 얼굴이 잘생겨서 멋진 거야 오빠가 타면 그냥 얼굴에 킥달기고 싶어 뭐? 너말 다했냐? 어쨌든 너 하마터면 진짜 죽을 뻔했어 그리고 헬멧도 안 쓰고 탔더라? 하, 내가 속상해서 정말 너 진짜 진짜 진짜 다시 한 번만 더 타면 엄마한테 죽을 줄 알아 알겠니 네, 죄송해요 에휴, 오빠는 정말 위험한 짓만한다니까 한심 한심 어쨌든 엄마는 너무 속상해 미치겠다 아, 일단은 밥시간 됐으니까 밥 먹자 네 너무 아파서 그런가 밥 너... 먹을 힘도 없어요 아. 먹여주세요 그래 자아원 아. 해. 아. 어... 아아 어, 음, 음, 음, 음. 어 뭐야 내가 아프니까 마치 아기로는 된것 같잖아 나밥다 먹었으니까 이제 이거 꼭약 챙겨 먹으라고 했거든 이거 약 먹어 네 으음 으 음, 음. 그리고 의사선생님이 절대 안정하라고 하셨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나 아니면 요루룩 시켜 알았지? 어..엄마! 저는 왜야! 오빠가 아프니까 당연히 동생인네가 도와줘야지 안 도와주면 요루룩 나도 혼날 줄 알아 알겠어? 그렇게까지 안 하시도.. 얘인데 아니야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알겠지? <웃음> 알겠습니다 엄마 저, 이제, 조금 졸린데. 어, 자야겠어요. 그래, 리아야. 자, 엄마가 오부바 해줄게. 오! 오! 오! 어. 엄마, 고마워요. 그래, 푹 쉬어. 네. 야 요리 으 야 뭐하냐 물 떠오라고 <웃음> 안 떠와 도대체 내가 그래, 오빠 또예야몇 살째 뭐하는 건데 아니 아. 오빠가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질 못하는데 어떻게 승체어를 어? <웃음> 타고 계단을 내려갈 수도 없잖니 아, 안 떠와 안 떠와 아 그래 그래 어 떠오지 마 떠오지 마아 어, 그래 엄마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들 엄마 저 다리가 어, 너무 아픈데 뭐은 어, 먹어야겠고 동생은 말도 안 듣고 하, 그냥 제가 일을내서두 팔로 아, 뛰어서 갈려고요 어? 어, 어. 빨리 제대로 누워있어 그러다가 다리 어. 덧나면 더 오래 걸린단 말이야 어. 요리야 오빠가 이렇게 많이 아프잖아 다 나을 때까지만 오빠 부탁 좀잘 들어주라니까 으그지 어이 시원다 여라분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 아이, 다리가 더큰 너무 아프네 아이, 침대에 너무 오래 누워있어서 그런가 아, 몸이 좀 찌뿌둥하네 아, 누가 좀 주물러줬으면 좋겠는데 어? 아니 내가 무슨 안마도 해야 된다고? 엄마! 오라보니 시원하십니까? 아이 그래 그래 아, 아이아이아이좀더 세게 해. 아이 좀더 세게요. 오오오오아오아오오오아아아아아아오오오오아오톡아 <웃음> 아이, 그래 아아아오오오오 그래. 아이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아 아이, 너무 심아하다아 어, tv를 좀아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낼 것이요? 아, 나를 없고, 어, 거실로 어, 가졌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어. 네? 엄마? 으차! 으차! 빨리 가! 직장! 직장! 으에게 먹었는데, 직장! 가만있 천천히가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나 다친거 몰라 빨리빨리 천천히 아이 너무 무거워 진짜 빨리빨리 아 천천히 몰라 아우 위험해 티비 완전 재밌네 아이고 <웃음> <웃음> <웃음> 아야 동생, TV 보는데 입이 좀 심심하네. 주전부리 좀 가지고 와. 어, <웃음> <에>? 하기 싫어? 안녕, <웃음> <아니요>, 하자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에이 그래, 오늘도 수고했다. 예, 전제 방에 가보겠습니다. 에. <웃음> <웃음> 사실, 며칠 전부터 다리 어? 하나도 안 아픈데, <웃음> 거짓말 쳤지롱. <웃음> <웃음> 학교도 안 가고, 동생도 뿌려 먹고, 엄마한테 사랑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웃음> 아, 기스답답한데 잠깐만 풀어야겠다. 아 아이, 나이 시원하네. 아이, 불편해 죽는 줄 알았어. <웃음> 아픈 척 하기도 힘들단 말이야. <웃음> 여아버 엄마가 약 가져다주라고 해서 왔습니다 어? 어? 어? 어떡해? 어? 야야! 잠깐만! 잠깐만! 오, 오 두, 두, 들어와! 들어와! 에이... 자! 여기야! 아! 아! 야! 아! 음, 고, 고마워! 응. 어디 아파? 왜 이렇게 땀을 흘려? 어 아무것도 아니야. 응? 뭔가 이상한데? 어? 길스가 어? 왜 반대쪽 발에 있지? 이쪽 발이 아팠던 것 같은데? 그럼 나 가볼게. 어어 고생님 만나. 아, 들킬 뻔했네. 하, 아, 진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더니 몸이 찌뿌둥하네 아, 스트레칭이나 한번 해볼까? 오빠까지? 오, 어? 너, 너, 너, 너 오빠 아저씨, 너, 너이제거 나쁜 척하고 나 부려먹은 거지? 오,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기,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어? 어? 안 돼, 엄마한테는 안 돼! 어? 뭐가 안 돼, 다이럴 거라고! 안 돼, 가지 마! 아삐타 어, 안 돼, 가지 마! 어어어덜 <웃음> <웃음> <웃음> 아이번엔 팔, 다리, 얼굴 뼈까지 부러졌대.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다나으려면두 달은 있어야 된대. 두달 동안 리아 심부름 좀 잘해, 요리야 뭐? 두 달? 어, 어, 어, 어, 어,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안녕.